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알라딘과 자스민은요 서로 운명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서로 비슷한 조건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요 알라딘도 상당히 잘생겼고요 자스민도 상당히 예쁘죠 하지만 자스민은 높은 신분에 돈도 많은 여자고요 알라딘은 요 낮은 신분에 돈도 없는 그런 차이가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알라딘 입장에서 자스민을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공주인데다가 예쁘죠. 돈도 많죠. 그런 상대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알라딘의 비중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왜 자스민이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은 그 자스민이 알라딘에게 빠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스민은 그동안 수많은 왕자들을 만나면서 재산과 권력, 외모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재산과 권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알라딘에게 끌린 이유는요 다른 왕자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바로 알라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인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좋은 건 맞지만 딱한 가지가 끌려야 진짜 깊이 빠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자스민은 요 권력과 재산, 외모까지 뭐 갖추지 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한 거는 딱한 가지, 따뜻한 마음의 진실함을 원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알라딘을 알게 됐는데 그 알라딘은 딱 하나만 가진 놈이거든요. 다른 건다 없는데 그 진실함과 따뜻함만 가지고 있는 행운아였던 거죠. 우리는 알라딘이 되게 진실된 사랑을 하는 남자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라딘은 처음에 자스민 공주에게 끌린 이유가 외모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라딘이 자스민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요 공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신여쯤으로 생각하고 만났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산이나 권력 이런 것보다는 자스민의 예쁜 외모에 반했겠죠. 사실 알라딘 같은 남자는 요 여자가 재산이나 권력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요 알라딘의 그 매력이 요 역설적이게도 재산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진실됨과 따뜻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언가에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요 자기의 가진 무기 하나만 주구장창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따뜻함과 진실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대부분의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알라딘은 본의 아니게 차별화에 성공하게 된 거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소소한 선물밖에 줄수 없었는데 그걸 자스민은 진심이라고 느끼게 되고요 가진 게 없어서 고급스러운 곳에서 데이트를 못하고 시장 바닥을 나다녔지만 그게 자스민에겐 신세계였던 거죠 처음 경험하는 짜릿함 이렇게 너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서로에게 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 상대방에겐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없는 건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진심 하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알라딘의 작업이 자스민에게 통한 이유는요 한결같이 진심만을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한결같이 진심만이지만 한결같이 가진 게 없다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가진 게 없는 거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진심 하나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진 게 없어야만 꼭 진심이 나오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마음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서 그래서 내 상대방이 그 진심을 느끼게 된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라딘보다는 더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진심 하나만큼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알라딘과 자스민의 경우는요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 조건의 차이가 있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만큼의 차이를 만나진 않죠 그래도 조금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가진 조건들이 좀 비슷하다면 두 사람의 인연이 좀더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견주어 보죠. 내가 좀 아깝지 않나? 내가 상대방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 사이에 진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스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라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진심을 다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전달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되게 운명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진심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